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그 진짜 죄송한데 혹시 화면 보고 박수 한 번만 요안녕요안하세 네. 하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, 셋. 녕하세요안녕하세 추라에서 움직지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. 그 <웃음> 두달 전쯤에 네. 본것 같은데 저거 뭐지? 동인 집에서 봤나? 아, 맞아요. 우리 집에서 봤지. 그랬었는 요즘 보는 거 같기도. 뭐 어쨌든 그래요. 질문할게요. 아, 질문하세요. <웃음>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날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? 이게 좀감물감을 한데 이제 뭐, 뭐 맨날 그때는 이제 뭐취했고막 막 맨날 놀작감이라 <웃음> 클럽 이제 지하에서 이제 대기하는 데서 본것 같은데, 이제 그냥 굉장히 말수러없고 되게 창아고 약간 나보다 동생인지도 몰랐어. 그 블루프린트에서 푼디한테 아 기억나요? 아 그건 진짜. 그래좀 창피한데. 이로는 그때가 블러 작업한지 얼마 안 됐었는데 <웃음> 코바가 취해가지고 푼디 네. 판다한테 가가지고 블러 잘 들었다고 그일 알았을 때. 헷갈려가지고 이제 둘다판다시라민망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는 이게 아마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곡을 이제 뭔가 어. 들려주고 이제 이러다가 중에 뭐 이제 친분이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하나 계기는 근데 모르겠는가. 나는 기억나 그날이었어 블루프린트에 내가 노래 트는 날인데 그날 오후에 형이 카톡으로 낮에 밤을 보내줬나? 그래서 내가 어 이거 해볼게요 하고 어, 나중에 와아 찍고 블랙프린트를 네. 가서 형을 처음 만났어 맞네 그러고 내가 노래 틀고 내려와서 나 이제 술나 먹고 놀아야겠다 했는데 형이 계속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그 내가 노래 틀고 내려와서 바로 우리 집에 가서 녹음을 아 녹음을, 녹음을 바로 했구만 어. 그럼 네. 만난 날 처음으로 녹음한 거예요? 네 그러다만 이제 서서히 앨범은 이제 어. 안된거 같은데 그리고 난뭐 자연스럽게 그럼 판다곰 님은 예스코바 님 처진 사람이 없던데 어.. 일단 쫄았다 아.. 만나기 그렇구나. 전에 아.. 존나 무섭다 아 그렇구나 <웃음>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어. 하는데 어 근데 자꾸 옆에서 오해다 그 시잼이랑 양옥원이 그래서 오해다 괜찮다 착하다 그래서 만났는데 어 정말 착했더라 맞아 좀 무슨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네 음, 근데 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처음데 다들 약간 좀 약간 차갑고 그런 인상인지라 약간 좀 거리가 약간 벽에 있는 듯한 이런, 음. 이런 인상인가봐요.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와가지고, 아, 예스코만님하고 작업하고 싶은데,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. <웃음> 그랬던 일이 많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함께 작업했던 곡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을 뽑자면? 이 뭐, 낮에 밤에 이런 것도 좋았지, 뭐, 사라 이런 것도 이제. 아, 좋아가지고. 저는 일단 21g이. 그죠, 이제. 약간, 버티고를 내가, 뭔가 꽉 막혀있을 때, 뭔가 그런 혀를 뚫어주는 그런 아. 노래여서 애착이 가고요 그러고, 서로 칭찬해 줍시다. 음. 칭찬인데? <웃음> 네, 칭찬. 좀 코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, 뭘 줘도 약간 코바 분위기로 이렇게 공기를 좀 바꿔놓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굉장히 멋있게 해내서 좋은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. 저는. 어, 저는 아주 잘 이용해 놓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<웃음> 되게 이제. 이렇게 이제 오피셜하게 <웃음> <웃음> 내 되게 간지못했 뭐 저도 뭐 칭찬을 하잖아요어단이 친구가 디렉을 되게 잘 봐줘요 <웃음> <웃음> 서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<웃음> 캐치를 하는 친구가 요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해서는 많이 어, 경험이 이제 보이고 <웃음> 뭐 그렇습니다 <웃음> 예. 그리고 뭐 비트도 이제 뭐잘 찍어요 <웃음> <근데> <웃음> 네. 예스코 바의 개인 작업물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앨범 준비는 혹시 하고 있나요? 앨범 준비는 이제 하고 있는데 개인 앨범인가? 그 개인 앨범인데 정규? 정규지비는지 아직 정하지는 않은데 음, 이제 음. 피플스하고 이제 음.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음. 좀몇개 들어봤었는데 아네 네. 재밌어요 네. 그 혹시 발매 예정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? 여름에는 내고 싶은데 아마 늦어지면 겨울로 맞거지하니까 딩고 프리스타일에서 버티고 수록곡을 하나 불렀잖아요 누군기곡을 음. 아, 곡 관련해서 스토를 해주신다면 음, 음. 영화적인 요소도 음. 많이 들어간고 같고 어, 그 영화 얘기하셨는데 누군기곡들 보면은 음. 뭐 토니 스카페이스나 르와르 스틸러신 뭐 많이 나옵니다 영화적 가사가 아. 본인이 만약에 영화 속 캐릭터라면 <웃음> 저 아, 캐릭터라면 약간 사람은 아닐 것 같고. <웃음> <웃음> 뭐 누구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. 아니면 <웃음> 뭐 어, 동물. 음, 저는 그 원래 이제 제 로메즈, 오스코바라고 이제 지어진 것도 약간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면은 유인원. 예, 굉장히 그 인간을 싫어하는 이제 이인자 유인원인데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긴 최후가 좀 약간 끔찍하지만. <웃음> <말하는 웃음> <웃음> 오케이, 알겠습니다 네.